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사실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연애랑 사랑이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애는 두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고 추억을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을 사랑은 요 그런 과정들이 확신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한 관계가 유지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의 목적은 사실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느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찾아가기 위한 그 단계로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연애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연애와 사랑은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 되게 예쁘고 아름답고 순고한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막 비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사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나 이미지상에 만들어진 그런 단어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인데 사랑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고 생각해보면 열정적인 어 따뜻한 마음 희생, 여러가지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쁘게 포장된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모순되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랑을 하는데 그럼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싸운단 말이죠. 사랑을 하면 더 많이 싸운다는 거죠.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그냥 미쳤는갑다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예쁘고 순고한 단어인 사랑이라는 말로 엮여진 사이에서는요. 그런 뜻도 아닌데 오해하고 속상해하고 열받고 그래서 싸워요. 이거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건 되게 예쁜 거고 희생하는 건데도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은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한테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줬어요 근데 그 아마 선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물을 주기 전에 되게 설레고 기분이 좋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내가 이 선물을 저 여자를 위해서 만들고 준비하고 이 과정 자체가 되게 행복해요 그런데 이 선물을 줬는데 고마워 그리고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남자가 속상해지거든요. 이 과정만 봐도 사실 사랑이라는 게 정확히 이기적이거든요. 남자는 요 여자를 위해서 준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네가 나 위해서 준 건데 난 고마워 라고 얘기했으니까 된 거예요. 그럼 남자는 계속 기뻐야 돼요. 줬잖아요. 널 위해서 줬고 네가 그걸 가졌으니까 내 목적이 달성돼야 되는데 여자가 어, 그래 고마워 하고 냉정한 표정을 받으면 남자가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선물을 주려고 막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 되게 행복했잖아요 그 행복이 왜 왔냐면요 여자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얼굴 표정이 되게 행복할 거야 되게 고마워할 거야 그걸 상상하면서 이 선물을 준비하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즉,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 거죠 이 선물을 요 주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주면 저 여자가 기뻐할 거야 그걸 내가 상상하는 게 기분이 좋아서 선물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방한테 뭔가 좀 바라고 있잖아요 그게 안 오면 내가 서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 주는 행동은 결국 나 기분 좋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일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어... 취업 준비생이에요 취업 준비생이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이 여자가 몇년 동안 이 남자가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남자가 취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취업을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네요 어, 미안해 내가 너하고 그동안 있었던 시간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어 이런 통보를 받으면 열받죠 여자는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면 상대가 좋다면 내거를 한없이 주는 거잖아요 상대가, 상대를 가상대 사랑하니까 널 위해서든 뭐든지 할수 있다면서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결론 뭐예요 내가 막 너한테 해줬던 걸 네가 알아주길 바란 거예요 그걸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우리가 막연히 사랑하면 좋은 것만 들 많이 상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되게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거를 알고 시작하면 연애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덜할수 있고요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예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조금은 비판적인 생각도 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